설마.. 설마 역버크.. 옆버프... 아니잖아.. 설마 그렇게까지 선 넘을 거라고 난 생각 안해.. 어우 얘, 얘 스킨도 없는데? 아니 마오카이 한 사람이.. 마오카이.. 마모파에... 승리의 마오카도 없어? 민연잘 봐야 돼 이거.. 경험치 먹을라니.. 얘 지금 경험치 못 먹었거든? 금거리 경치. 이거 약간 날먹이고.. 내가.. 살짝 요즘 즐겨 쓰는 날먹저 부시에서 즐겨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, 나는 미니언 먹고 상대는 못 먹게 만든 데까지가 해야 약간 완성. 지좀 아, 터졌다. 아, 한대... 아, 좋겠다. 됐었네? 아 미니언 먹었다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친구 뒤에 리신했나? 아싸 걸고 떨어졌죠 하지만 어림도 없죠 음? 뭐지? 아니 핸디캡 준거라고 아내 이래서 장난을 못 친다니까 아우 사타 한대 맞아주라 좀아 이러면 또 갱올텐데 무조건 갱인데 이거 눈치가 너무 갱이고 라인 빨리 안정리하면 여기에 탈타가지고 바로 다이브가 봅시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아! 잘 끌었어. 싸구르스. 나 일단 올라갈게. 아, 나 신발 없네. 이런 신발. 나서스가 근데 챔프가 좀 야해요. 어, 쉐키. 어, 쉐게 아! 허허, <웃음> 어, 허허, 살, 판 났다잉? 허허, 쉐기. 허허, 이 자식 이거, 큐 살짝 벌어졌어졌는데, 이거? 허나너 <웃음> 하고 싶은 거다 해. 너 이제 관심 없어. 좀더 기계 맞고 오고 싶었는데. 마커에 너프 좀. 아 씨, 너프 좀. 여기, 여기 한번더아더튀는 해야 되는데, 피관리난안 되는데 마너 없어서, 얘 기다리고 있다가 집갈때 쯤에, 퓨로 괴롭히고 그러고 다음라인 밀면, 얘 마너 없어가지고 집을 무조건 가야돼 하, 설계 완벽한 것 같은데, 좀? 만화 없어서 이제 무조건 가야 되거든? 안 가면 안 되거든? 안 가네? 안 가네? 갱이 온 거지, 그러면. 밀다 죽는 불쌍사만 아니면 되거든? 요 만화가 무질러야 되는데. 여기있네아이 근데 요새 마오가 말도 안 돼. 개쉽게될 거야. 아! 아, 다기치지 아! 마. 꾹 나이스. 죽었다 저거. 여기도 죽었다. 네이스. 탑 차인. 이 순간에 기다려 온 거라고. 나 의심한 사람 다 나와. 한번더 해줬어. 진짜 너무 땡큐다. 아, 이거 난 이거 할 때가 제일 좋아. t 아 s 하고이 상대 레이스 털때이 끼, 이, 이 쾌감을 진짜. 아, 진짜. 그 쾌감을 이리 말할 수가 없죠. 오반데? 개손해 <웃음> 아니, 개손해 아니, 저런 선택을 한다고? 딱 보수. <웃음> 정글은 털었는데 의미가 없네. 쏘지 마, 왜 그래. 우리 친구잖아. 우리 친구라며. 일단 미련 먹고요 여기 또, 이거 먹어야 수학낫이 터지거든요? 수학낮에 미련을 못 부른다. 아아! 엄마! <웃음> 저거 맞으 떨어져요. 안녕. 안녕. 이을면풀 없잖아. 아까 뿌리 없네? 아까 전령에 썼네? 아킬 먹고 간다고? 좀 아쉬운데. 야포탑빵패 많이 털자 이번 턴에. 다 털자, 다 털자. 털어, 털어, 털어, 털어, 털어. 털어! 털어! 지금 잘 나가피. 아 좋아요. <웃음> 지금 피잘 나가서 템잘 나왔기 때문에. 아니 이마 한 대쯤 더 맞아줄 수 있는 거 아니오? 한 대. 감사합 제발요, 형님. 사랑해요. 고마워요. 고마워. 저 새끼 또, 또 태양껏 쏠라 그는다 저거. 긴말로. 고마워. 너로 와. 와, 뭐야. 너왜궁 있어? 오반데? 할 수도 있었네? 여기 그럼 내거야 이거 먹으면 혼낸다? 혼난다? 아. 일단 제가 불크리기때문에 이거 잘 죽어요 가렌이랑 불치면 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심망 하죠 레전드 주네 게이드 아봐 근데, 템, 봐봐. 템 속도가, 이게, 평소랑 비교할 게못 돼요, 진짜. 진짜 템 속도가,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. 미쳤네. 애들 바꿨네, 빠르는 거. 전량한통 볼까? 그리고 이게, 템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, 굳이 사이드 라인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서, 진짜 템이 평소보다 거의 한 800원, 900원은 빠르거든요, 이렇게 가면. 도란검 스킵하니까. 트 도란보다는 1500원이 빠르고, 단점, 라인전이 평소보다 약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평소보다 지 많이 약한건 아니에요 진짜 평소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1대1에서 1대1에서 만큼 근데 수확낫이 터지고 마법의 신발이 나오는 순간만큼은 그 어느 룸보다도 세. 거의 40분의 폭결 그 효과급이 아닌 이상은 이 효율을 이길 수 있는게 있을까 싶어 들어로다 여기서 안다겠다 피만 좀 빼놔도 미드 압박하게 수월하니까 밀어볼래? <웃음> 나이스 억제기까지? 알았어 좋은 생각 <웃음> 아얘힘드라엘리스아 죽은거야? 어? 일단 포커싱 해봐 나 불클이라서 피잘 까거든 뺄만 하지 않나 이런? 그래서 상대가 되게 존버하는 챔프들 있잖아 마오라든가 케일이라든가 이런 챔프들 상대로는 되게 괜찮거든 오 좋은데? 왜수학나 샀냐고요? 이게 약간, 마오카이라서, 어차피 마오카이가 착취가 아닌 이상은, 솔킬 절대 안 나오거든요? 클레드가 포탑에 꼬라박는,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만 아니면,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, 솔로킬이. 그래서, 그걸 이제 약간, 역용한 이 거지. 어차피, 도랑검을 가든, 수학낫을 가든, 클레드의 피는 똑같아요. 스카리 피가 달라지는 거지. 그래서, 어차피 떨어져서 다시 탈수 있는 마오카이 상대로는, 이렇게 존버해도 된다는 거. 그리고 여진 들면 저 다이브 치기 너무 어렵거든. 요 쁠바이 같이 중후반 본다는거지 템석도 봐봐 지금 2킬 밖에 안먹었는데 지금 템석도 이래요 아내 대포 아, 개쉽게야 한대치고 한 툭툭 니가 답솔러야 한대치고 도망가는거? 사먹적이게 여기서 던지면 게임 진다 난 말했다 여기서 던지면 게임 진다 던지지 마라 거의 웬만하면 한타 질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던지면 진다 끝말인지 알겠지 어어어어 어. 어. 까비 안보이고요 이렇게 뭐 쳐넣고요 클레드하고는 안맞는거냐고 아 근데 클레드 Q는 스마트키 안하는게 나을때도 있던데? 그 이렇게 킬 못먹어도 약간 이런 느낌 흑량 1등? 진량 1등